안녕하세요 부산의 멋쟁이 남자 동키호테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이제 달랑자 달력 한장 남아있는 날인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지금도 밖에는 구전비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그런 우울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안 나가고 오늘 막차 한잔하면서 어, 살아온 넋두리를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저는 리형제 중에 남바 8번입니다. 남바 8번, 대단하죠? 참, 그, 참, 살아온 가정도 참, 그, 아주 곡절도 많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는 일본 근 외정시대. 그, 일제시대 외정,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이미 우리 큰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우리 아버지는 그 건설회사의 감독. 그,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큰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요. 전부 다들이. 그, 우리 아버지가 참, 그, 젊은 시절에는 한가닥 한 그런 어른이었답니다. 그, 그 시대에, 그, 노가다, 일본 노가다, 그, 현장 감독이란 게, 그리 뭐, 좀, 양반들은 못했고, 그것도 좀 이래, 힘께나 서는 정도가 돼야 그, 감독을 할그 능력이 됐답니다. 그래, 뭐, 우리 아버지가, 그, 자기 형님 밑에서, 이제, 그, 감독 일이, 막 적합하다 그래가 동생을 맡겼는 것 같는데, 에, 한 번은, 그게 도잘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야구자라는 게, 그, 일본은 많잖아요. 건달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꼬봉들 보내가지고, 뭐 이런 뭐, 삥, 빙, 빙 떠들어 왔는 거예요. 삥 떠들어 왔는데, 너 너희 허접한, 너 가고는 상대 안 한다! 너서 오야봉 데리고 오느라 이래 턱 얘기하니, 뭐, 이제 오야봉을 데리고 왔는가 봐요. 왔는데, 이놈이 자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일본말로 가부식기. 갈라 묶자, 이거지. 갈라 묶고 같이 묵고 살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조건은 좋다. 그러면 네하고 내하고 지금 맞장한 뜨고 맞장 뜨가 이기면 너그 요구를 네가 이기면 네 요구를 들어줄 거고 내가 이기면 너는 뭐말 없이 그냥 떠나야 돼라 떠나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맞장을 떴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한가득 하는 분이 돼가지고, 저뭐 막, 3초 만에 막, 뭐 일본, 그, 야구장, 오야, 오야봉을 갖다 때린 높이가 뭐, 와진, 뭐 울대를, 아작을 내뿟답니다.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이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아작을 내놨으니까, 이제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전포 따지 살라 그그 그 당시에는 나는 뱃속에 있었지만 아, 아가 아 일곱 아입니까? 일곱 고만 고만 고만 고만 전부 연년생 아니면 최고로 많은 게두살 터울 전부 고만 고만 나는 아들을 일곱을 들고 하나는 뱃속에 엮고 이래 가지고 뭐 갑자기 막 이래 그래 요즘 말하자면은 잠수 탄, 탄 거죠 그 있으면은 곤란하니까. 그래갖고, 흑읍지급 나온 게, 이제, 그 이미 해방은 된 후랍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흑읍지급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이, 벌써 이제, 네 빼고 일곱이, 일곱 자식을 딛고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돈도 한푼못 챙겨오고, 막. 이래갖고 왔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때만 해도 일본 놈들이 그저 뭐 갑자기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땅들이 있었대요. 그때는 뭐 새끼줄만 치마 자기였답니다. 새끼줄만은 뭐 여기 말뚝 꽂고 여기저기 새끼줄만 탁 쳐놓으면 이제 자기 기대했는데. 아하, 땅은 거짓말을 안한다 카더라. 이뭐씨앗시 뿌리가 이리 뿌리 놓으면 은 가을 되면 곡식 나오고 하니까. 굶어 죽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뭐, 저 벌판에다가, 그, 짐을 풀었는가 봐요. 벌판에, 벌판에, 그, 저, 그때는 뭐, 처음은 그 집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움막 짐매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어 그런저런, 이제, 나도 이제 태어났고, 고, 나도 한, 한 다섯 살 정도 물, 먹을 이런 단계인데, 또 여기서, 원래 똥개가 터식 값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골목대장 하는 그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딱 인냉을 거는 거예요. 인냉이라면 일본 말로 시인데이 사람 역시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자리 확보해 가지고 기반 다 잡아놨는데 또이 요구조건이 뭐냐 갈라먹자와 니혼차 먹으노 갈라먹자 이래다가 그때는 내가 어리지만은 이제 이제 그 요런 사실은 조금씩 알때부터입니다 자. 그래가 역시 우리 아버지는 특기 이제 맞짱 떠가지고, 이제, 이기는 놈이, 이제, 때로, 이제, 소원 들어주기로, 이래 했다는데, 그때는 내 어릴 때, 이제, 와, 이제, 그, 뭐, 이, 맞짱 뜬다니까, 그 사람은, 뭐, 그, 지역에서 최고로, 뭐, 센 사람하고, 이제, 자 우리 아버지가 도전을, 도전을 받아 줬어요. 받아 줬는데, 막 뭐, 공영꾼이 뭐, 웅성웅성웅성 웅성 하고, 뭐, 난리, 시끌벅적 하길라 보니까, 이제, 그, 맞짱을 뜨는데, 맞짱이라 그래봐야 뭐, 우리, 우리 아버지 특기는 삼촌입니다. 업어치기 한 방에, 뭐, 한방 넣고, 뭐, 매가지 발바보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도, 뭐, 뭐, 막, 덩치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막, 뭐, 뭐, 우룩부룩하고 눈만 뜨도북 떠도 북떠도 사람들이, 막 뭐, 기가 죽어가지고 뭐 오줌살 정도 이렇게 센 사람하고 이제 앉아 맞짱을 탁 붙는데 역시나 막 업어치기 한방에 모가지 밟아보니까 깨갱깽 하더니 그때부터 넙적업들이가지고 형님 하던 이제 살리주시소 하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오늘 죽기 죽기 전까지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참그 그 사람은 참, 뭐, 직업이 뭐였나 니까 뭐 옛날에는 재래시장에 소장사 있었습니다. 소장사, 소장사, 그, 중매꾼 소개하는 사람인데, 막, 장터에 가면, 막, 뭐, 촌사람도 소몰고, 막, 자기가 막, 이깔이 콱, 콱 빼서, 지금, 그때부터 누구든지 들 돌으면 지키라. 그래가,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막, 자기가 아도하다시피,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돈은, 항상 뭐, 돈은 뭐 아쉽지 않고 이래사니까이 사람 또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고기 좋아하는, 늘 뭐, 고기, 저, 저, 저, 지금쯤 이런 한겨울 되면은, 늘 뭐, 고기 뭉치를 형님, 아들 치기 가지고, 이제 형님 갖다 드리라, 형님 갖다 드리고 그래도 참, 우리, 우리도 등달아서 고기는 떨어지지 않게 잘 먹었습니다. 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 우리 아버지가, 저, 그, 이, 도 기술이 기,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발견.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우리 큰 형, 두째 형, 뭐, 주르륵 이런 사람들은, 한, 한 스무 살 정도 되고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일본서 나왔다고, 쪽발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아, 쪽발이, 쪽발이 하면서 놀리고 하니까, 싹. <웃음> 그,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아 놓으니까, 우리 형들 또, 건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 넷째 한 사람 빼고는, 전부 건달, 건달, 건달기가 있어놔 놓으니까, 맨날 싸우고, 터지고 오고, 그, 우리, 특히 두째 형이는,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저, 이제, 시내 직장을 다녔는데, 뭐, 논리사니까, 뭐, 이제, 그것도 붙었는 거예요. 한판 붙었는데, 막죽사발이 내가 온 날이 하문이 있더니,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더니, 그것도 뭐 몸이 뭐, 뭐, 뭐, 굉장히 뭐, 뭐, 원래는 날씬해. 우리 아버지가 원래가 요즘 스타일로 보면 장동건입니다. 몸도 잽싸고 날날저 저 아주 가볍고. 우리 형도 그, 처음엔 그랬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뭐, 완전, 뭐, 장사가 되다시피, 이래가지고, 이제, 자, 이제 되니까, 그때는 뭐, 힘이 좋으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누가 놀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다기고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 쪽발이, 쪽발이, 그럼 또못 참고, 그래갖고, 이제, 아, 한날은 우리 아버지가 형들을 모아놓고, 여왕 너가 뭐 이래, 뭐 이래, 막고만 당길게 아니고, 이제 싸움에도 기술이 있다.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 모아놓고, 이제, 이 기술을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싸움에는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써야 된다.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공격을 하게 되면 선빵을 날려라 선빵을 날렸으면 3초 안에 끝내라. 웃자든지 뭐 간에 뭐 웃자 무슨 술을 든지 간에 3초 안에 끝이 나야지 그 성산이 있지. 3초 이상 걸리면 은그 성산이 없다. 힘이 뒤 힘이 딸리니까. 한 선빵을 날리면서부터 3초에 끝내, 끝내야지 그 성산이 있지 3초에 끝낼 수 없으면은 그건 성산이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명이 둘러 나를 둘러쌌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차고 나갈 길을 살펴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 약한 데를 치라 가장 약한 데를 치고 그 정도 되면 열 사람하고 붙어 가지고 내가 싸우고 이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나는 어려도 이제 형들 어깨 너머로 들은 이런 말인데 싸움에는 예? 열 사람 그걸 다 내가 상대해서 그놈들을 이길라 그러면 내가 내 힘이 딸리니까. 끌고 나가야 된다 36개가 내가 사태가 불리하면은 36개 주력랑이 최고다 이거요 그래갖고 나도 그참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참 나이가 조금 먹어 갈수록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극장이 생겼어요 극장 삼류 극장 극장이 뜨 생기노 이제 늘 이제 구이 나가 뭐 극장 구경도 하고 뭐 이런 이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때는 이래가 가만 히 있어가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똑게 티시 값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데가 저걸탁 하는데 당나보니 극장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 요 그를 전면 공격해 가지고는 우리가 불리하고. 그래 연구 끝에 거기 기도 쓰는 그저저대빵을싹 유인해가지고 저 그게 그때만 해도 조금만 나가면 들판 논둑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 저 들판으로 유인해가 불러내가지고 근데 그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배운 그대로 힘이 안 되면 머리를 써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뚝방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런 아래, 뭐, 몸으로 날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앞에서 몇 사람만 이제, 요, 좀, 이렇 유인하고 있을 때 안에, 막, 논뚝, 뚝방 위에서, 막 몸을 날려가지고, 이놈을 깔아몬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때리이피가지고몇가지를 밟고, 막, 항복을 받았네. 그래, 이제, 이래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운도 여러 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명성 타는 게, 참, 무시 못 하겠대요. 그한 분, 이거 막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는, 그때는 이제, 우리, 우리 친구들, 이제, 이게 모임이, 클럽, 백골 클럽이라 이랬습니다. 그때부터는 난리였지, 뭐. 자. 범접을 안 하더라구요 벌써 아저 팀은 좀 쎄다 강하다 극장 기도도 제압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이제 뭐, 전부 어? 무사 통과 통과 <웃음> 어, 어. 안했기 그때는 이름이 내보다 나이 많으면 우리보다 나이 좀많으만어 안했기 어 10명이다 어, 어, 이러면 어, 그래 알았다 이 뭐, 이름 통과 그러는 가운데 또 그저 뭐 다른 이게 항상 이 편안하지만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또 뭐가 또 성가시기는 게 하나 또 깜짝 거리길래 이걸 또 손을 또 우리 친구들 따 들어가서 손을 좀 낮지 뭐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손을 대면은 아작을 내라. 아작을 내야 다시 후안이 없다. 이, 소, 이, 이, 이 얘기를 어깨 넘어로 들었기 때문에, 아작을 내놨더니, 그때만 해도요, 그, 벌써 뭐, 그때만 옛날이기 때문에, 사고 하나 내도, 잠수 타면 그만이었어요. 잠수 타가면, 뭐 길래야 5년 정도 뭐 잠수 타버리면은, 뭐, 별 탈이 없었고, 막뭐 그랬는데, 그 나도 그 열유 돼가지고 잠수를 타게 됐어요. 잠수를 어디로 탔냐? 그러면 저 시골 김천 저쪽으로 가가지 잠수를 타고 이랬수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형님이 거기 또 계셨어요. 형이 거기서 뭐 사업한다고 그가가 있는 그 가가 있는 그이제 핑계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더 이래 숨어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도 친구를 이제 그, 거기서 조금 뭐잘 나간다, 세게 나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친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친구, 친구 이제 사, 사귀가지고 뭐이래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그때만 해도 나는 또 시내에서 또그 수돗물 먹다가 시골 갔더니 또이 때깔이 뭐 그대로 괜찮고 뭐 그랬던가 봐요. 때깔 때깔만 봐도 뭐 표가 났던가 봐. 그러는 뭐이 친구들 여동생들이 그 아마 저기 모이가 놀다가도 내만 가면 막막막 뭐, 뭐, 뭐, 후다다다다다닥 신발도 막 신을 채뭐 못다 벗고 방으로 뛰들가고막 이래 샀더라고요 그래 한 날은 그래갖고 또 거기서 또 또, 도망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도망와가지고, 제2차로 이제 잠수 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대구 근처에 있는, 어, 그 용연사라는 절 밑에인데, 또 거기 가니까, 거기 또 내가 남자를 사귀는 게 또, 여자보다는 남자를 내가 잘 사깁니다. 남자부터 딱 사귀니까, 그때 부터 또, 그, 저, 마침, 빈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또돈몇푼안 주고 빌릴 수 있는 이런 집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뭐내 혼자 뭐이랬으니까뭐 동네, 뭐 처녀 총각 뭐, 전부 다 몰려가 뭐 난리, 난리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뭐 내가,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기타 치고 음악이런 하니까, 뭐 처음보다 그때도 그때는 내가 좀이 땜물이 좀 괜찮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처녀들이 뭐 그냥 뭐 줄을 서더라고 줄을 서는 와중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잠수 탄 곳에 가서는 아 이제 그때는 우리 우리 집사람, 현재 집사람인 요순이를 만났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 만나고 뒤로부터는 정말, 그, 저, 어릴 적, 그, 철 없을 때 친구들은 거의 뭐 연락을 끊고, 그, 그, 그때만 해도 집사람 만났을 때만 해도 제가 은행이 이게 이 점잖스럽지 못하고 쌍소리를 많이 해야 그때는 뭐 존줄 알고, 그리고 뭐 기선제약, 우방 눌러라면또 내가 이제 약하게 일래있어하는 우방 잡으려면요 또뭐이 거칠게 나가는 그런 게좀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뭐 아직 거친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만나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애초부터 안 배웠습니다. 왜냐, 내 우에 형들이, 정말 말성, 말성들이었어요. 전부 다, 뭐, 열, 열 서너 살부터 벌써 뭐, 담배 골초가 돼 있고, 술도, 뭐, 이, 내우 바로 위에 형 하나는, 크, 옛날에 그 소주, 그 바라소주 있죠. 대병. 이거 막, 탁자 위에 탁 놓고 큰 크라스, 대폭 크라스. 가지고, 마시면서, 그, 우빵 잡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먹다 보니, 자기 몸이 망가져가지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그게 지겨가지고, 나는 술안 먹죠. 담배는 애시당초럼 아이고, 나는, 나는 이그라도안 해가지고, 나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때는 이제 술, 담배, 이런 건 입에도 안 되고, 지금까지, 마 안으로 말잘 듣고, 뭐, 시기는 대로 이렇게 사니까 소편하네요 <웃음>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